운석 우주공간에는 소행성이나 해성이 남긴 무수한 파편들이 떠돌아다닙니다. 운석은 우주공간으로부터 지구에 진입한 암석이 지구 대기와의 마찰에 의해 타고 남아 지표면까지 도달한 물질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유성 또는 별똥별로 불리기도 하지만 정확히는 지표면에 떨어져 우리가 만지고 볼수 있게 된 것만을 운석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운석이 특별한 이유는 운석의 분석을 통해 우주나이는 물론 우주 생성의 비밀과 생명체의 증거까지 무궁무진한 내용을 밝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 항공 우주박물관에 전시 중인 이 귀중한 표본들은 모두 황군의 기증자에 의해 구성되었습니다. 40여 년에 걸쳐 전 세계에서 운석을 수집해온 김동섭 박사는 기네스북의 세계 최대 소장가로 등재된 유명인으로 제주 항공 우주박물관의 개관 소식을 듣고 약 20종 274점을 아낌없이 기증해 주셨습니다.